I'm exhausted of it, actually, but like it's uh, totally different because yeah, it's, it's a totally Korean y e s totally different l i n e healing random chatting, begin, uh, what s it? 김 노래를 한번 불러 드릴게요. 네. 사실 제가 그 김광석 님의 노래나 좀 옛날 노래를 많이 불러요. 그 네, 오늘은 좀 특별하게 불러 드리겠습니다. 그폴 제일 유명한 거이죠 모든 날 모든 순간. 네, 그거 바로 그걸 해 드릴 겁니다. 네, I don't know. This don't know. is know. everyday every moment. <웃음>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 바로 주는 내긴말 아래 도 눈빛으로 다니까 다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 모든 날 모든 생각 함께해. 우억칼게 어,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Can we go together to Noraiwan? <laughs> uh, sure, sure. Yeah? Yeah. Okay. Wow. <laughs> ah, reaction, no <laughs> uh -huh. move. You have a h great reaction. Yeah, I, I didn't expect like, uh, this ah, voice. really? Mm. Yeah, like ah. you, you sound so normal, so. Oh, I I think, wow. <laughs> really amazing voice. Thank so. you so much. Wow. Yeah, thank you for like, performing ah, in front of us. Thank you. Actually, oh. I can do <laughs> more songs. Thank <laughs> <Like, laughs> you. I, I like John l e g e o n s song, o l l o w me, so, and actually I translate it in Korean. Oh, okay, yeah. Korean version? Okay. Yes, it's Korean version. Okay. How do I live without you? i e o 점점 미쳐가 진심이야 널 미안해 매일 넌 무슨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나 점점 미쳐가 알수 없어 나 언제나 널 사랑해 너의 모든 걸 너의 머리야 을 가지 너의 마음 하나까지 내게 와줘요 잘해 Cause I gave you Wow No, okay. no, o no, no. I heard this song a lot like ah, really? Is, I'm from Germany Ah, like, really? You're from Germany I heard it so much like that I'm exhausted of it actually But like it's uh, totally different Because yeah, it's Korean it's totally Korean. different And like I think language has um, its own rhythm when you speak it like, Ah, y e s Like waves <laughs> Like waves <laughs> Yeah Thank you And um English or German is like this Ah So I think it sounds really good Thank You s h o u l d like. Do an official version oh, really? on its own and upload it. Oh. I think it would be really nice. <laughs> Thank you so much. Wow. Yeah. It's, it, I mean it like it's, I felt touched. <laughs> <laughs> <laughs> what, what a, what? I didn't you you had a r e s i o w o e d a n so m I t o u e d I w o u h e I a t h I a s t o d I w t e I w t o u h d a s touched. I w a t h e d a s t I w touched. I was touched. I o h e d I o e d a s t o u h a s t o w o u h a s t o d I a u c h e d I a t e d I s t e a s o w s o u c h I a o e d I was touched. I a t o h e s o e a s o d s t c h I a s t o e d I was touched. I s t o h s o u c h a s t o u c h a o c h a s t o u e d I s o u d t u c h a s t o o u I t s s o w e I d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.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이게 그림이죠.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. 떠나루든 그대 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.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 뜨는 아침과 매일 아침마다 돌아오는지 과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게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쥐에 잠이 찌는 길 그래 사치 내게 사치 사치 잠드는 이 밤과 배나를 위해 차려지는 식탁 나만의 그대 내겐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닌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이 그래 사치 그댄 사치 <웃음> <웃음> really good. Thank you so much. Yeah. I appreciate it. Yeah. I can feel your passion. Ah, really? Yeah. Thank you. No voices t h e r It was really cool.